걸렸냐? 철니다 아, 오늘 정글 뭐 있나 보다. 아, 몰라. 이 사람 볼래? 그냥 막판 조합도 참 재밌다. 저기 뭔 조합이냐? 저거 블라디 믿은가? 난 블라디, 블라디는 뭐다? 빨리 해야 됩니다. 저거, 저거 상대할 때는 그냥 뭐 없어요. 그냥 앞에서 나, 나대야 돼요. 나대야 돼. 나이판 진짜 거의 그냥 영혼을 담아서 게임할게. 영혼을 담아서 어? 최대한 강의 쪽으로. 오늘 노잼 노잼 방송 갑니다. 지워질려나? 됐다. 이러면 이제 타이밍 빠르게 찍히죠. 압박합시다. 우리가 간다. Blood. Blood. Blood. Blood. Blood. Blood. Blood. 와너 미쳤냐? 일단 집 보냈으니까 저도 갔다 옵시다 블라디는 일단 영혼까지 망했어 그냥 이제는 이제 없어 그냥 지나가는 그냥 날파리일 뿐임 모기가 되고 싶었던 블라디는? 그게 아니었다 이제부터 이렇게 잘 되면 무지성.. 앞 표창.. 아무렇게나 날려봅시다. 들어가서 2평.. 이런 곡때리고 그냥 앞방만.. 제 성장형 챔프들은 웬만해서는 성장 빨리 말려놔야 돼요. 끄지라 좀.. 랩다왜3공받고 싶지? 잡을거 같지? 잡았네 이러고 좋아 좋아 좋아 팀이 날 부르고 있어 아 저거 망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미드만 이제 안죽으면 돼요 설마 블라디한테 한번 따이겠어요? 근데 제가 미친놈이긴 했어 제들 1렙 강한거 몰라 웬만한 애들은 모름. 마티 이런 애들도 모르겠는데, 부실 골프는 얼마나 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님들도 1렙 때 딜교 저처럼 강하게 해봐요. 티어 무조건 올라감. 얘네, 이 라인을 왜 같이 먹냐? 오픈이냐? 유리할 때, 안무빙. 최대한 밟아주면서. 저만 있으면 딱한번더 닦게요. 좋아, 딜기 너무 좋았고? 와, 진짜 날먹하네. 들어가야겠다. 들어가야지.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잉. 아 블라디스 또 불러야지 그레이브즈. 가자 가자 가자. 담담담담담 담, 담, 담, 담. 나이스. 전 그만. 어, 라디님, 라디님, 라디님... 아, 어! 아니, 아니야. 난 집념의 사나이... 거기서 딱 기다려. 스펠 다 돌았다. 슈발 라마. 정점을... 아, <웃음> <웃음> 이 새끼 뭐야? <웃음> 아, 니 뭐야? 아, 이뭐 하는데? 아니, 미드에 뭐 맡겨놨어요? 아, 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아, 야, <웃음> <웃음> 어, 유튜브가 더 시간 늘렸네? 어, 따라가 줄걸 그랬나 생각했는데, 알았어. 지금 보시면 또 이렇게 템 나오면 바로 나오거든요? 1300원? 그건 진짜 이코 좋은. 근데 유리할 때는 딱히 안 가도 되긴 하는데 간다 이거 아마 레리 한번 전멸로 물거거든요 그 다음에 야스슥 들어오고 블라디 5인궁 딱간 다음에 한번 비벼질거거든 레이 불 빠질때까지 까비 나? 야야야야 야. 나. 이거 뒤로 뒤로 돌아도 되잖아. 뒤로 돌아도 되잖아. 뒤로 돌아도 되잖아. 그렇지, 예시. 일수 아씨 아씨 아네 아네 트런들 아 진짜 아까부터 계속 괴롭히네. 네 먹었더니 이제 바론이 있네요. 어 달달하고만 게임을 이기는 방법 한번 나갔다 오면 된다. 그렇지. 블라디 600파 놈이 하루 종일 쏠킬 따윈. 어쩔 수 없거든. 블라디, 원챔이야? 야, 원챔이었네. 딱 이런 거 보면 알겠잖아요. 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